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새벽 4시 14분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9월 26일 월요일장에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331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이 매도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벽에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 월요 그러니까 9월 26일날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에 외국인들이 풋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331억. 이제 개인이 이제 383억이 매수를 잡히고. 금융투자는 165억을 푸드옵션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어, 외국이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흘러왔죠. 자, 9월 23일은 이렇게 흘러왔고, 자, 9월 26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지금 아, 러시아가 동원령도 내리고, 또 북한이 또핵 미사일도 쏘고 어, 한미 운 훈련한다 해가지고 또 항공 모함이 부산으로 들어오고 진, 전쟁 한방 붙고 어? 여기는 연습하고 저기는 또 미사일 쏘고 난립니다 그죠? 말안말안 말안 들면 자한방 쏘겠다 이거죠? 어, 한방 붙자 막 이런 지금 협박성 훈련도 하고, 예. 모의 훈련이죠. 모의 훈련, 모의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전 세계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젤렌스키와 푸틴의 자존심 대결도 심각하고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죽어나가는 것은 누구, 누구입니까? 불쌍한 어 어, 주민들만 전쟁의 총알 바지로 어, 쓰러져 갑니다. 죽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인생에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이고 무시고 하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9월 26일 월요일 날 시카에서 그죠. 뭐 10분만 올려놓고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내, 내 쳤습니다. 이렇게 내팽개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다 하방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있으니까 어, 이때 다 싶었어. 뭐 김정은이가 그죠. 어, 미사일도 쏴주고 하니까 어, 옳다코나 박살 내는 거예요. 자기들 포지션하고. 일치를 딱 하니까 아침부터 시가에서 그냥 약간 상승시켜 놓고 바로 내 빼버렸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콜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렇게 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나스닥이 뭐 개폭 나가더라도 이렇게 하락시키지는 않아요 외국인이 다 자기들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침부터 박살을 시켰던 겁니다. 그죠? 응. 주식으로 막 내팽개 쳤잖아요. 주식으로 팔고, 이때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선물을 삽니다. 또 아침에는. 또 희한하게. 선물을 1953억이나 이렇게 사요. 그러면서 이걸 희한하게 전략을 어떻게 합니까? 하락을 시키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아, 주식으로 팔고 주식으로 낮은 가격에 팔죠. 그 낮은 가격에 좀선물을또 삽니다. 이거. 굉장히 희한한 전략이죠. 예. 저도 이거또 저도 처음에 당했어요, 지금. 이 선물을 매수하는 바람에 매수적으로 가지 않겠나 했더만.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거 반등하는 것도 갔다가 또 내리고 또 반등하다가 또 내리고 아 이거 진짜 이래 희한한 전략을 폈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주식은 파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뭐 북한 김정은이가 미사일도 쏘고 말이죠 동원년도 내리고 푸틴는또동원은내리죠 예비금 뭐지? 전 세계 인자 전쟁 분위기 핵 전쟁하겠다고 또 선포도 했고, 어. 바이든은뭐바이든은핵 전쟁은 핵 전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또 하고 지금 말싸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으로 팔아 채끼니까이 하락하는 겁니다 뭐이 보세요 지금 뭐 삼. 사무펀드도 1,220억 매도했고 기타법인도 몰래가지고 뭐 289억 매도했고 연기금도 또 팔아치웁니다 가뜩이나 뭐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뭐 자기도 팔아치우는데 뭐 바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투자 신다뭐 이건 뭐 개인 돈이니까 뭐다 팔아치우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158억 또 매도 쳐버리고 금융투자를왜 샀습니까? 6,000억. 또 선물은 3,890억 매도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이스가 0.53이나, 브라스입니다. 지금 브라스.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수 차익거래만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선물이 고평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고평가된 것은 베이스가 브라스가 나타나잖아요. 꽃표가 되니까, 선물은 팔아치우고, 그죠? 선물은 팔아치우고, 주식은, 어, 싸니까, 매수하고, 선물은 비싸니까, 매도하고, 이건 매수 차익거래. 선물은, 아, 주식은 매수하고, 선물은 매도하는, 매수 차익거래를 늘상 합니다. 어, 장애, 뭐, 상승하락에 관계 없습니다. 이 친구 하는 스타일을 보면. 절절절절, 외국인의 선물을방향대로 거의 같이 선물을 매수하면 매수하고 주식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6천억이라 샀습니다 아침보다 샀죠 쭉 샀습니다 자 외국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하락을 시키면서 그죠 주식으로 하락을 패대기치니까 하락합니다. 그 하락하 중 와중에 어떻게 합니까? 풋을 매도를 하죠. 풋이 이제 고평가 되었단 말이죠. 매도를 한다 말이죠. 방향은 이제 상방이 되는 거죠. 옵션은 옵션 방향은 상방. 선물 방향도 상방. 뭐 주식은 뭐 약보합이 되버리고 사들였잖아요. 막판에 또. 그 다음 날 올리겠다는 뜻이죠. 이게 지금 흘러나온 물량을 지금 받아, 받아내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 지금 이렇게 잔뜩 샀습니다. 8,299. 굉장히 많이 샀죠. 자, 외국인들이 그동안 저 선물을 8,299. 그동안 뭐 매도했던 거뭐 한꺼번에 다 사드리는 거하고 똑같죠. 뭐 이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삼성전자는 공매도로 갔다가 9월 26일, 월요일 날, 271억 또공매도를 쳤습니다. 자, 그 와중에, 추식 선물은 외국인이 지금 샀습니다. 지금 790억. 그동안 뭐 매도했던 거 황청 사버렸습니다. 지금. 흘러나온 물량, 손절 물량, 매수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는 상승흐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해가죠, 그렇죠? 외국인들은 자신들은 파생으로 도를 보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전저점 붕괴시키고. 예, 원봉이 두개나 발생되었습니다 내일 뭐 올려 가지고 또 개패듯이 펼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좀 낙폭 과대가 됐기 때문에 뭐 5일선까지는 올라갔다가 또 개패듯이 펜다던가 10일선까지 올라가고 또 개패듯이 펜다던가 쉽게 뭐 돈을 벌게 해 주를 않습니다. 절대 개인한테 대박 주지 않아요. 개인한테 뭐3 8 3억 푸드옵션 매수시켰는데 이거 대박 줄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안주기겠다는 뜻이 벌써 선물 매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친인구들이 손해보면서 하락 안시킵니다. 그죠? 상승시켰다가 선절물량 나오면 또 매도 방향으로 그를 공산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의 의중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22원이 올랐거든요. 환율이 1431원입니다.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사상 최고예요. 1431원. 와. 역대적으로 지금 높습니다. 1431원. 어? 빨간색이 환율인데.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미국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 환율, 환율이란 것은 미국 돈 가치를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미국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그냥 원화 가치 하락. 환율이란 것은 미국 돈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 돈 가치. 미국 돈이 이렇게 1,400원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하락했죠. 그죠? 환율이란 것 자체가 미국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1431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돈이 높으니까 미국이 뭐 운전실에 돌아다닐 수도 있고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하락되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렇게 쓴 환율까지 폭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풋에서 대박이 터졌죠 그죠 풋287 자리는 287 자리가 지금 344%가 아, 수익 나고 있습니다 4배죠 4배 그죠 0.43 했던 것이 1.91 참4 4배입니다4 4배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투자했으면 440만원이 되었다는 거죠 100만원이 440만원 1000만원 같으면 4400만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0.43이 1.91까지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또 2.38까지 갔어요 5.5배가 탄생했습니다 5.5배 선물은 7.55포인트 하락은 290점 상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베이시서는 플러스 0.53으로 만들면서 참 무슨 의도인지 뭐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으로 팔아 치우고 선물로 사고 있는데 밑에서 지금 다또 푸드옵션을 네, 갖다가 음, 가치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푸드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향후는 상방으로 지금 포지션을 또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대당 포이되 됐으니까 개발하게 되었으니까 이 개발 또 메꿀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끙충 내렸잖아요. 그죠? 297.85였는데 네, 아침에는 이 293, 거의 4포인트, 4.5포인트를 갖다가 개발하락을 시켰습니다. 한순간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383억 개인이 매수했던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하하. 푸드 옵션을 매도했던 사람들이 손절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옵션 매도하는자가 이렇게 급변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면 손절 손절이가 풋 매도했던 거 갖다가 매수로 지금 손절한 거예요 지금 그걸 그 손절을 갖다가 외국인 딱그 높은 가격에 풋 옵션을 매도를 치면서 수익을 땡기겠죠, 그렇죠? 물론 좀뭐 순수하게 매수한 것도 물론 포함돼 있겠지만은 아 이렇게 기회를 포착하고 어, 에, 이걸 다 계산해 다들은 다 계산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때문에. 오버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뭐 소액으로 뭐지고갈 수는 있겠지만 한방에 이렇게 털어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콜옵션 같은거 292 짜리는 뭐 마이너스 70% 죠 콜옵션 290 짜리는 마이너스 65% 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일어나고 미결제는 3,200개고 또 이거는 거래량이 만개인데 미결제는 2,300개입니다. 이 높은 가격에는 절대 매도를 치지 않아요. 그렇죠다 이런 것도 지금 8포인트 자린 것도 다 매도를 찾겠죠? 외국인들이 다 매도를 쳐가지고, 수익으로 다 땡깁니다. 자, 지금 나스닥은 현재 마이너스 0.18% 지금 하락 중입니다. 자, 전자점이 과연 무너질 것인지, 안 그러면 이걸 지지하고 또 올라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입니다. 뭐, 나스닥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향방이 결정되겠죠. 우리는 지금 전저점이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북한 미사일도 발사하고 뭐, 어수선합니다. 그죠? 자, 외국인이 또 어떻게 해? 이 계획 하락이 됐는데 이걸 개입을 외울 건지, 안 그러면 더 추가로 하락을 할지 외국인이 아마 결정을 내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푸세 331억을 매도했다는 점그 다음에 선물을 8200억이나 매수했다는 점은 당분간 행복하거나 약간 상승을 할수 있고 제차또 어, 하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사면서 그날그날 어, 그날 당일 매매해서 수익을 취하는 게 가장 행복한 매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